멸치 빼빼로 전봇대 학창시절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던 말이었다. 키는 멀때같이 커서 힘은 쓰겠냐. 준이는 밥좀 많이 먹어야겠다. 먹는 것에 비해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었고 힘이 약한 건 사실이었다. 키는 180cm가 넘었지만 몸무게는 60kg를 채 넘기지 못했고 그 중에서도 한 손으로 잡히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내 팔은 나의 최대 컴플렉스였다.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체질 탓을 하며 노력은 하지 않았다. 다행히 군대에 다녀오면서 살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고 저녁 후 소위 말하는 벌크업을 하면서 덩치를 꽤나 키웠다. 하지만 더 이상 말랐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되자 나는 자만하게 되었다. 운동을 하는 빈도는 점점 낮아졌고 급격하게 찐 살은 급격하게 빠졌다. 나쁘지 않은 지금 이 몸은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다. 더 멋진 몸을 만들어보려 한다. 더 이상 꿈으로 남겨놓고 싶지 않다. 현실로 만들 것이다. 방법은 단 하나. 닥치고 꾸준히 하는 것. 바쁜 게 아니라 바쁘고 싶은 거다.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없는 거다. 지금부터 6개월. 멸치라고 불리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바디 프로필에 도전한다. 6개월 후엔 지금과는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. 한국타잔의 바디 프로필 프로젝트 타잔 바디 프로젝트